마음을 들킬까봐 부끄러워서 이티제에게 마음을 꽁꽁 숨기면 안 됩니다.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보는 이티제는 상대가 차갑게 대하면 관심이 없다고 판단합니다. 만약 좋아한다면 이티제가 조금이라도 알수 있게 디을내야 합니다. 이티제에게 고백할 때 거창한 이벤트, 미사여구는 필요 없습니다. 대신 언제부터 좋아했는지, 왜 좋아하는지, 어떤 점이 좋은지를 명확히 알려줘야 합니다. 육하 원칙 중 언제, 왜, 무엇을 위주로 고백 멘트를 구상하면 됩니다. 이정들을 확실히 말하면 이티제는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게 된 과정들을 머릿속으로 생각해봅니다. 그 과정에서 내가 느꼈던 감정은 어땠는지 그리고 평소 상대에 대한 감정들까지 고려해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. 안녕? 이렇게 편지를 써보는 건 처음이네? 내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난몇달 전부터 널 좋아하고 있었어. h o 도시 l 하주시 h 사감 h 해 n 다 Hajusi y a s 1다 i s t j 월 m 아둔. Benefit